양리에서 일하고 있는 엘즘 디자이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 <웃음> 근데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, 그래도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. 감사합 이... 이... 이... 래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그래도 입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모델 친구를 외국 분을 썼기 때문에 저희 <웃음> 분서 <피카고레이스에서> 조금 더 <웃음>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하는 <웃음> 3년 정도 빡세게 해서 저희 양미 원장님이 따라잡는 걸로 <웃음>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. 영혼, 지 보통 이제 막 살롱 워크들을 보통 많이 하시니까 살롱 워크를 떠나서 좀 해보고 싶었던 다른 작업들도 하면서 좀 새로운 영감도 많이 얻고 그러면서 좀 그런 원동력을 좀 찾는 것 같은. 그런 느낌 상금이요 상금은 일단 매장, 매장 식구들하고 이제 회식도 하고 제개발를 위해서 조금 쓰겠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